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인스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집에서 디즈니랜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구입하게 된 뭘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궁금해? 뭐냐면 짠! 오브젝트 아트라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아주 예전에 나왔던 건데 오브젝트 아트란 디즈니랜드에서 볼수 있는 캐릭터 상점의 쇼케이스 모양 장난감입니다. 뽐뿌가 오는 거지, 뽐뽀 온다 그러나? 너무 사고 싶은 거지. 옛날 거라서 없는 거야. 또 중고나라에서 찾았더니 이게 딱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인스타스 꾸미기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셨지만 갑자기 웬 장난감을 리뷰를 하고 있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디즈니를 사랑하는 키덜트 유튜브로서 원래는 이런 언박싱 장난감 언박싱 하는데 간혹 이제 미드 오빠라서 막 이것저것 꾸미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한답니다 닥치고 빨리 하라고요? <웃음> 어, 이렇게 까면은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다 아실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나 있고 또, 또 아, 알아도 또 보면 또 좋지 않네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오브젝트가. 오브젝트 오브젝트 아트 해가지고 다섯 개 버전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까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이거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 첫 번째 상품의 구성품은 요렇그럼 나왔습니다 유로코룸. 이렇게 뭔지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조금 아무튼 구성품이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미키 퀄리티 보십시오 아주 좋죠 뒤에 이렇게, 이렇게 그림도 그려져있어 이거 뭐야 이거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요? 아이걸산 거야? 왜 이게 어때서? 아... 뭐지 그 반응은? 니가 뭘 알아 니가 뭘 알아 니얼 봤어? 니가 봤어? 어, 얼만데 얼만지가 중요해? 넌 지금 키도트계를 지금 어? 돈으로 생각하는 거야? <웃음> 이거는 돈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너 자식들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 이거 와서 좀 도와봐 그러면 좀 조립 좀 해봐 X알만 털지 말고 <웃음> 이거 한방수딱 뜯게 해놔야지 이거 이렇게 아주 귀찮은 싸게 이렇게 해놨냐 아나 진짜 센스 바가지다 야아나 이거 근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깎아도 누가 쉬워보이는것 같아 너 누가 빨리 조립하나 해볼래? 가자야야왜내거에서 갖고 가 미쳤니? 우와 퀄리티 뒤집어지지뒤집어지지 퀄리티 뒤집어지지야 빨리 다 잘라봐 빨리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어려워 시킨 대로 하면 돼야 누가 시켜 가만히 있는데 설명서가 그 설명수기야? 어야 우겨놓지 마너 그러다 부러지면 너도 팔모가지 날아갈 줄 알아 됐다 얜 했어 이건가? 이거 위 위? 야 이거 시청자님들한테 보여줘야지 니네 혼자 그렇게 만들면 오점좋니야 지가 어디 하나도 못 끼고 자빠졌어 어디가 시작이야 1번, 2번도 안 써놨어 자 이거잖아 이렇게 너무나도 잘되어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도 잘 되게 <웃음> 이렇게 하는 거야 <웃음> <웃음> 그리고 옆에는 약간 요 애들인가 봐 이렇게 했어 그치? 그테라 야! 얘를 어떻게 집어넣고 와, 그러면 이 대추나무 사랑 관련대랑 대추나무가 뭔데? 얘를 좀 나중에 껴야 되네, 이 앞판을. 세상에, 너무 이쁜데? 밑판은 어떻게 꼽스야이꼽스야 보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 이거 밑으로 어떻게 꼽지? 짱, 티 남아. 왜안 된다고 쳐는 줘봐, 줘봐. 좀 모르겠어. 어? 뭐지? 가전심상하는데 아, <웃음> 어, 저거 보소. 보소? 날좀 보소. 이거 맞을 맞을 거 아니야? <웃음> <이게 뭐지? 웃음> 어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상식? 이게 위 튀어나왔으니까 이 각진 데보다는 평평한 데가 맞을 맞거 같지 않아? 딱 어. 그냥 생각했을 때? 자 <웃음> 이렇게 됐어, 양. 그러고 있다. 잠깐만. <웃음> 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볼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니 완성작을 생각. 완성작을. 이게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바바> 그리고 얘가 타원이야. 야 닥쳐봐. 나 지금 잠이 안 상해. 왜 열쇠 군형 이렇게 있을까? 아 이렇게 앞으로? <웃음> 지붕이에요. 뒤집어 까야지. 지붕? 지붕이면 이렇게? 그래. 오, 어머머머머머. 어머 웬열? <웃음> 야 꿈에도 생각 못했다. 야. 나안 보아. 보관... 설명 숙이냐고오야난 <웃음> 진짜 몰랐어 이게 뭔가 끝이야? 찝찝하지 않아 지금 껴진 게뭐 <웃음> 하나 들껴졌나 아니야 와다리가... 제대로 아다리야 그래? 알타리 <웃음> 나무야 <웃음> 어머 이거 부러진 거 아니지? 이거 왜 이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껴졌어 쎄야 헐라라나 승질난다 진짜 어쩜 좋네 아니 왜 굳이 이걸 조립하게 만들었어? 어우 야 손에 잡히지도 않아 조물의 길에서 음, 됐어요 여러분, 대충 됐어 대회 빨리 누가 빨리하나? 너 그럼 분질러들리면 서로 손모가 자르기로 하자 너 뒤졌어 너자 여러분 이제 브로디가 조립할 아이는 요 아이예요 요아이 도넛떡 여러분 너무 귀엽죠? 무슨 컨셉이야? 삼총사 컨셉인 도넛떡이 나왔고요 전 피노키오를 조립할 거예요 여러분 이 노키오가 나왔어미노키오 오! <웃음> 야파이 한쪽이 없는데? 야파이 한쪽 있어야 돼 진심 아니야 처음부터 없었어 없었다고? 어. 그럴리가 럴리가 럴리가 럴리가 야 여기 그림에 팔이 두 짝이 있는데 컨셉 아니야? 뭔개 컨셉충이야 어쩜 좋니? 이게 뭐한시츄에이션이야 너야 너 말고는 이거 뜯은 사람이 없어요 왜 팔에 한 쪽이 없어? 어나 너무 속상수한데 지금? 진짜 이거 아시는 분들 제발 댓글 좀 진지하게 시리어스 본다? 아 잠깐만 으흐흐흐흐 음. 액 아, <웃음> 야너 설명서 보는 게 어딨어? 설명서 봐야지 뭔 소리야? 설명서 안 보고 해야지 그런 게 어딨어? 여기 나도 안 보고 하는데 니는 왜 봐? 봐! 왜? 왜? 설명서를 봐야 지안 보고 니가 말하는 상식대로 해보세요 아저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야 부품이 좀 섞인 거 같아 그럴리 야왜 왜, 갖고 가? 아니구나 <웃음> 너는 조립 한번 해봤잖아 니가 하자메 난 설명서 보고 였어 뭐야 뭐라는 거야 뭔가 하나 바뀌었는데 어난 됐어 난안 바뀌었어 자극하지마 나 괜히 혼란스럽게 하지마니 어야나 피노큐 어디갔어 내 피노큐 너 훔쳐갔지? <웃음> 너 여기 있구나 <웃음> 어쩜 좋은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야 진짜, 진짜? 우리 져 이거 우리는 뺀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뭐든지 완성이 돼야지 칼로 이거 좀도려낼게 그럼 안돼 안돼 안돼 아니 이게 커 구멍보다 아니 아니 그건 안 되지 어디서 칼로 도려내? 너를 도려내버릴까보다 여기 아, 어딨어? 아 뭐? 야야왜내 내 거에서 갖고 가 미쳤니? 나 이게 없어 나는 그러면 니만 없어? 나도 없는데? 오부 떨구고 나 이제 아, 내 거를. 아니 갖고 가나. 어우, 리츠원이. 아, 진짜. 야, 근데 나는 야, 핑계 대지 마.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받고 생각해 봐. 아, 씨, 죽겠어. 내오리도막 치고. 균형이 없는데? 아, 까꽃스를 게없구나넌 lose, I'm winner. 어디서 전장을 내미러? 페네시. 해 페네 할게요. 뱀밖에. 어, 이번엔 뱀비예요, 뱀비. 밴비. 뱀비 꼬랑지에 너비가 있어서 이렇게 뱀비가 너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디테일은 아주 디지어져요 진짜 여기 밑에 요거까지 렇게여기도 빨리 조리해서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뱀비를 여기 군형에다가 뭐 가지. 얘또 이거 봐. 야, 홀롱스야, 홀롱스. 헐렁스. 오면서 짭 쌌네. 짭 쌌어? 여러분, 다 만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짠! 어, 여러분들은 좋겠어요.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짠! 이번엔 마지막 세트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수리 수리 수리 마수리 짠! 짠! 여러분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예쁘죠 여러분? 지금 덤보가 날아다니는 느낌 이렇게, 이런 느낌이 에요 여러분. 옆에서봐을 귀엽고, 앞에서 봐을 귀엽고, 밑에서 봐을 귀엽고, 옆에서 봐을 귀엽고 너무나 귀여워 오, 이 뒷판. 미키, 도널드, 터비 덤보. 이렇게 다섯 가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약간 느낌이 이간그 약간 쇼케이스 느낌이고, 약간 여기 위에 부가리를부 뽑으면 이렇게 2층으로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자리를 옮겨서. 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약간 신데렐라 성도 있고 약간... 여러분 이거 리뷰 보셨나요? 상황극을 또 재현한 그런 콘텐츠가 있습니다 <웃음> 여러분 꼭 한번 들어가서 봐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돌아가는 저는 보여드렸던 팝콘 그 놀이기구예요 이렇게 싹 한번 내리고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꾸며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아 개소리! 아저 계속 자 드론 샷. 드론 샷도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웃음> 울라프가 올라 울라. 올라? 울라프가 이렇게또 있습니다. 어나 여기 들어가고 싶어. 축소돼서. 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 랜드를 방한 구석에다가 만들어 봤어요. 이것으로 오늘의 노아 스토리는 다음 주에 곰 드래프 2차를 제가 위니더프요. 파이소 미니더프 2차 상품들을 출시 전에 제가 언박싱 할 겁니다 리뷰할 거예요 여러분 구독과 알림을 하셔야지 다이소 출시보다 빠르게 알수 있어요 여러분 <웃음>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고요 또 봐요